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젤레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 3D 프린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어서 작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A넷. ET4 Pro라는 친구랑 이제 이 킹론이나 친구를 우리 메이커 단세으로부터 이렇게 받아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녀석을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해 둘 수가 없으니까 저번에 제가 만들었었던 3D 프린터 챔버 있죠? 있는 나머지 부품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저번 영상에 좀 들어왔던 곳에다가 잘 설치를 예쁘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뭐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크 <웃음> 제품을 먼저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라크랑 살때 같이 들어있는 안쪽에 있는 구속품들은 어, 하나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다리를 연결해주는 구속품인데요. 예, 갖다 버려 버리고요. 그다음 재료로서는 MDF 목재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 사용되는 MDF의 두께는 3T 그리고 6T 이렇게 두 가지 두께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해서 재단을 해줍니다. <웃음> 어느 정도 케이스 부분은 완성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필터. 부분을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또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됐는데 3d 프린터 관련해서 어느정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거예요 3d 프린터를 사용하시다가 휘기암인 6종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요즘 3d 프린터에 대해서 제동이 많이 걸리는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사가 잘못됐다 뭐 이런식으로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정보라든가 이런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자세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탄 필터가 끼워져 있는 필터를 구해 가지고 여기다가 장착하게 을 됐습니다 사실 뭐 이번 영상이 처음이 아니라 이렇게 3d 프린터 관련해 가지고 챔버 만드는 영상은 두세 번에 나눠서 다음쌤과도 같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도 진행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 가지고 뭐 자세한 내용은 안드리고 호다다다다닥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이런식으로 기존에 제가 먼저 테스트로 만들어 봤었던 챔버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ANET ET4 p r o 의 이렇게 챔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다행히 두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가 상당히 비슷해 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 챔버 안쪽에 들어가게 됐어요 확실히 챔버 안에 있을 때랑 밖에 있을 때랑 소음의 크기가 확실히 많이 차이도 나고 안쪽에서 발생한 나쁜 가스들은 여기 활성탄 필터를 걸쳐서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 안쪽으로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출력 된다고 다은쌤도 이렇게 열심히 조언을 해준 바탕이 있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본 챔버의 도면 같은 경우에는 제 카페에도 이렇게 잘 올라가져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셔가지고 개조도 하고 뽑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지였습니다.